심각해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중학교의 한 교실,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.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. 멈춰